예,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이게 톱, 나물하고이 두부하고,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묻힐 거예요. 그러면, 건, 저기 뭐냐 다이어트 식품에도 좋고, 어, 건강에도 좋아요. 한 팩, 이게 360g이에요. 이이 톱나물은요, 이, 이 바다에서 이렇게 좀지저분하게 많이 묻어 있으니까, 싹싹 문질러가지고, 여러 번 씻어야 돼요. 끓어요, 끓어. 끓여. 물, 물이 끓어요. 물이 끓여서 여기다 데쳐야 되니까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고 살짝 데쳐서 찬물 헹궈야 돼 두부도 한번 헹주고 두부를 여기다 짜야 돼 물기를 버실버실하게 짜야 돼 됐어 물기를 꼭 짜고 이렇게 긴 거는 먹기 좋게 손으로 좀 이렇게 잘라줘야 돼 손으로 자르기 힘들면 가위로 똑똑 똑똑 잘라주세요 두부도 여기다 털어 넣고파은좀 송송송송 썰어야 돼 여기에는 참, 참깨를 참 조금 넣어가지고 이거는 여기는 꼬순내좀꼬소해야 되니까 좀 참깨를 좀 많이 넣고 이거를 좀 빠서 참기름도 넣어주고 후추도 좀 넣어주고 후추 가루 후추 마늘 좀 넣어주고 맛소금으로 이제 맞춰감면서 맞추면 돼요 가만 넣볼까 싱거우만 더 넣고 조금 싱겁네 맛있네 고소해 맛있다 바다와 콩이 만난 톳나물 어, 두부무침 완성했어요.